알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전주 면 치기 투어 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할 건데 오늘은 같이 촬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저번에 아침마당 나갔었잖아요 kbs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kbs에 있는 귀염둥입니다 오늘 같이 먹방을 찍으실 와 아, 연예인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연예인, 연예인 아니에요? k b s 에 나오시는데? 와!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추천한 맛집인 어, 여기 갈 건데 여기는 칼국수랑 수제비가 맛있어요. 가볼까요? 네. 7월 1일부터 칼국수랑 수제비 5,000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배안 네, 고파요? 죽겠어요 아, 지금. <웃음> 점심 드셨어요? 안 먹었죠. 저는 여기서 수제비하고 칼국수 먹어봤거든요. 두 개를 같이 시켜요. 아, 그렇다먹어그 먹으면... 정도 먹고 배부르겠죠? <웃음> 아, 아 근데 오늘 2차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아니, 근데 원래 많이 먹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많이 먹는 거맞았죠 네네. <웃음> 빵 하나랑 콩국수 하나 주세요. 유튜브에서 액방, 쿠방 뷰티, 일상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아, 인기 많은 건는요 제일 아무래도 흑방, 옥방이죠? 그게 원래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잘하는, 잘하는 건 아닌데, 스카디님보은 잘. 아, 근데 갑자기 저를 <웃음> <거울을. 웃음> 소방안 <웃음> 봤어요? 소방은딱 기억에 딱잡아가지고왜 기억에, 아, 기억에 <웃음> 나소방좋아 아, <웃음>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요? 별점 몇 몇점 <웃음> 검증하고 있 맛을 검증하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는지 말아야겠어. 나 이거 너무 부담해. 한국 사람 어디 술집이나 음식 점 가면은 야, 너한번 먹어봐. 아, 진짜? <웃음> 진짜. 아, 그럼 저는 너무 부담을 진짜 안 했지만. 이미 다 해놓고. 이미 다 해놓고. <웃음> 홍국수가 음, 약간 기본적으로 살짝 간이 돼 있어서 약간 단맛이 살짝 있어요. 우와, 음. 학교. 언제부터 여기 양요 음. 초등학교? 아, 진짜? 왜냐면 집이 여기라 아. 양이. 끝났어 <목소리도> 왜 이렇게 빨리 는데요? 속도를 맞춰야죠 아니 여자친구나 아니고 속도를 왜 맞추겠잖아 그러네 <목소리도> 지금 뭘 찍는 거요? 유튜브 단골이시라고요? 음, 단골이라던데? 아, 모르시는. 뭘, 아유, 사장님하고 막 얘기는 많이 안 해.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을 수 결정도 할님이 추천해주셨다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맛은요? 특하지 음.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0 상처가... 가격이 너무 작아. 맛은 3.8 진짜 착하지 아요니산 그러니까 김치가 직접 익근 김치 맛에요즘에 <웃음> 김치 이런 거 맛이 없는데 진짜 맛남자분과 하는 게낫 원래 그럴 땐또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드릴게요. 탁 <웃음> 네. 이제 2차로 바로 또밥 먹으러 왔어 가마골이라는 데인데 원래 제 초등학교 근처 에 있었거든요. 그때 냉면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왔습니다. 저희 먹, 또 먹을 거예요. 또 먹어야 저희. 먹을 거 먹을 때 끊기면 안 되는 거요 맞아, 끊기면 안 돼. 지금 약간 끊길 뻔했어 지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빨리 갈게요. 기억 <목소리> 아, <목소리> 지금 손 <목소리> 스칼렛. <목소리> 내 이거 물고플을 뒤에 한번 줄게요. 신쿡님의 <웃음> <웃음> 추천 메뉴는 물레면이라고 하네요. 냉면, 냉면. 아, 근데 이건 양, 양 진짜 많다. 신나.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시원했이 다베기만 위에만 살짝 풀어가지고. 비빔처럼 먹어요. 오, 신기하다. 맛있어. 들깨가루라고 있네. 음. 얼큰 해물 뭐 하는 거예요? 국물 <웃음> 맛없으래요 네. 들깨 맛이 가. 맞아요. 앞에 응. 들깨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웃음> 음, 음, 약간 해장국 맛도 음. 있고. 근데 진짜 빨리 먹는다. 속도를 절대 맞춰주지 않는 신. 구 <웃음> 먹방은 내숨 떨면 안 돼. 약간 나를 봐야 돼. 여자 친구랑 먹을 때는 하면은 천천히 먹고 음. 맞춰가면서 먹고 하는데. 못할 짓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연애를 안 해요. 다른 이유는 절대 없어요. 자만치 이죠 자만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가한다고요? 아 옛날 사람이네. 왜 자만치가 뭔데 그러면? <웃음> 자연스럽게 만두치가 내가 더 젊은데. <웃음> 제일 으로 CU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GS에서 제일 맛있 이름이 고기? 특산대위 어. 지금 본인 거얘기하는데진요 본인 거 설명하고 얘기에그점심 어떤 분이 너 나와요? 역이 사람은 자기애가 넘쳐야 될것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사랑을 찾으면 안 된다. <웃음> 기억이 없 아, 아주 <진짜>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웃음> <웃음> 음식들어 보제 입맛을 냉면 드셔셨 일단 이거 추천메뉴 누가 추천해줬죠? 추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하지만 우리에겐는 자랑소가 있잖아요이거도 사실 그 양이... 양을 이렇게 많이 30개. 가 한입 먹을때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거같요 오늘같이 더러운 날은 시원한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어, 오늘 두탕먹방을 뛰었는데요영원히 없으신 세칼레님과 함께 했습니다 응? 아니에요 진짜. 오늘 너무 <웃음> 만족스러워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첫사랑 같은 어, 음식점도 와보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저희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